이렇게 저장이 되어있어요 PC에서 만약에 다운받으셨다 또는 음악이나 MP3 파일을 다운받으신 분들은 이 USB라고 표기되어 있죠 USB USB 쪽에 이렇게 꽂아 넣습니다 넣으시고 이 전원을 이렇게 껐습니다 전원을 꽂으시고 대전의 소재떡갈비입니다 오늘도 즐거운 시간 되세요. USB 잭을 빼도, 여기서 뺐죠 빼도 이미 이 SD 메모리 속에 스피커에 저장이 돼서 어, 5m 이내 사람이 접근을 하면 바로 이 이벤트가 뜨게 되겠습니다.